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보험 전문가 홍일표 지점장님 모시고요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에 대한 구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홍일표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유튜브도 그렇지만 여러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도 이런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상품 정말 있는 걸까요? 금감원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피드백을 해서 가능한 상품만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음. 어, 나쁜 보험은 없고 이제 가입 방식이나 뭐 가입 순서나 이런 게 조금 갈릴 뿐이에요. 음. 종신보험, 갱신형 보험을 타켓으로 삼고 이지 권유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혀 나쁜 보험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웃음> 예, 네.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출시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고 네. 어,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진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상품이라면 사전 검열을 통해서 상품 그렇죠. 판매가 안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험이 나쁜 보험이 출시될 수 없다. 네. 제도상으로. 네. 그 다음에 언론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생명사 상품 중에서 CI보험이라던가 종신보험 특히나 이제, 갱신형 보험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그렇죠? 어, 그렇지 않다. 네. 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CI 보험, 종신보험, 이제, 갱신형 보험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CI 보험은 최악의 보험이다. 음. 하지만, 어, CI 보험이 과연 나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CI 보험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자면, 그냥 아, 네. 지급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을 갖다가, 충족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보험사가 흡족한 정도의 질병의 상태를 가지고 와야 그렇죠. 보험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중대한이 꼭 들어가는 거고요. 음. 동신보험의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금이 꼭 들어가고요. 사망자금에서 조건에 충족을 하면 은 선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점으로 부각을 많이들 시키세요 반대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고액의 치료비를 들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 네. 그랬을 때 사망자금 보다는 아무래도 생존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음. 그 사망자금에서 먼저 선지급을 받아서 치료비나 경제의 손실에 대해서 마금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음.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 됩니다. 음. 단, 가입 순서라든가 가입 요령 때문에 나쁜 보험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CI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조건 없는 거, 진단금, 수술자금, 기초적인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CI를 덧붙이면 그거만큼 좋은 보험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헤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게 나쁜 보험이라고 인식이 되어버린거예요 음. 절대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음. 가입 절차상 기본 베이스 우리가 근본이 되는 보험이 준비된 상태에서 보완하는 형태. 어, 그래서 어, 가입 절차의 문제인거지 상품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네. CI보험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사실 뭐 없진 않지만 음.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음. 근데 이 종신보험 문의는 최근 되게 많이 들어와요 종신보험의 순기능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망자금 했을 때 유산으로 남긴다든가 음. 아니면은 상속자금으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해드는게 없죠? 네. 아무래도 네. 자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추가 납입해갖고뭐 저축이다 뭐 이런 걸로 음.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축상품은 네. 아니죠 절대 저축상품은 아니에요 음. 사망자금이 있긴 한데 그 옵션을 보는 거예요 옵션이 뭐냐면 확정금리 어. 그다음에 비과세 음.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좀 약간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종신보험 자체가 나쁘다라는 관점은 잘못된 어. 부분이죠 그렇죠. 음. 자. 그럼 세 번째 이 갱신보험 갱신보험 많이들 갖고 계세요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음. 갱신형 보험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음. 기초적으로 내가 비갱신형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을 갱신형으로 채운다고 그러면 음. ci 보험을 나중에 가입하듯이 음. 최적의 설계가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암병력이 뭐 있다 음. 비갱신형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하면은 보험료 감당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갱신형으로 추가를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 음. 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음. 대신에 갱신 주기를 3년, 5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 경제 활동 기간 딱 끝나는 시점까지 갱신 기간으로 잡아주시고 나중에 갱신될 때는 빼버리시면 돼요. 갱신형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플러스 되는 보험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나한테 맞고 안 맞고 그 다음에 음. 가입하는 음. 요령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런 부분들의 가입 요령이라던가 아니면 가입 순서등 그리고 지금 내현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게 맞는건지가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을좀 주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가입했는지 음. 그 다음에 나 답입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 특약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걸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고객님들도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음. 내거 그렇게 비싼 상품을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의를 할 정도로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고 라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이 저희 법용소에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합리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좀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설계사분들한테 상담 받아보셔라 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 설계사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아, 이 설계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설계사구나. 이 설계사가 정말 괜찮은 설계사구나. 라는 네.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예고편이죠? 네. 예고편. 네, 니 어, 다음 네. 시간에 예고를 드릴 거는, 네. 어, 요런 보험을 가입하면서 납입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런 납입 기간. 그 다음에 여성분이랑 남성분이랑 좀 달라요. 가입하시는 음... 요령이. 음...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적 주체, 비주체, 요런 음... 차이. 다음번에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어, 이게 또 잘못된 정보로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규제들이 생겨서 저희가 일반 영상에서는 전달을 못 드리지만 보험 설계사 전용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네, 설계사 교육 영상을 통해서 어, 정확한 기준들을 좀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설계사분들이 계신다면 네, 네 그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상에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은 없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고객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들 숙지하셔서 합리적인 그리고 슬기로운 보험생활 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이납입기간에 대한 이야기들 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 대리점 설계사 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 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비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